하와이 휴!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잘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또 브러쉬님의 카와이 핵귀요미 두어주 괴물들 만나볼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꿀잼을 자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이번 꿀귀요미는 누굴까요? 트롤페이스 오 어? 어, 잠깐만 저거 난 진짜 본 적도 없는데? 저런 게 있었어요? 오 <웃음> 저 뭔가 이스터에그 같은 건가 보네 와 실제로 있는 거예요?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MBC 변형 같은데? 난 트롤이다 고인물의 저 시크 빵댕이에 오면 안 되는 곳에 온것 같습니다만 아! 예이! 우리든, 트롤이다! <웃음> 자, 다음은 그리드. 어, 좀 웬만한 괴물들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, 아직도 못본 괴물들이 좀 있나 보네요. 아, 이거는 정식 버전이 아닌 건가? 아, 이거 정식 버전이 아닌가 보네, 이거는. 그리드. <웃음> 어딨어, 어딨어, 어딨어? 음. 까꿍! 저 새끼 저거, 저거 포켓몬 마스터인가? 마스터 보이는 순간 싹다 집어 넣네. <웃음> 이루와! 싹다 집어가! 이 메시지 알려주는 게 가이딩라이트였구나. 전 빛만 나오는 게 가이딩라이트인 줄 알았는데. 아야이야이! Hello there. 안녕? 난널 도와줄 가이딩라이트야.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탈출해 보자고안노난널 아, 도우러 왔어 우리 내 말을 들으면은 문제가 전혀 없을 거야 가자 니 어? <웃음> <웃음> 네 도움 따윈 일도 필요 없어 난 이미 고인물이거든 아아아아아아. 아, 아, 아, 아. 말 들어라 했지 어, <웃음> 이번엔 외전으로 돌아가? 커요미로 변한 반반 친구들 아, 랄랄 오피라버드, 게임 오버 장 아. 챕터 1의 하이라이트죠. 진짜 바로 지리는 그, 그 장면. No! 자음 <웃음> 자. 음. 나는 귀요미 치킨. <웃음> 생긴 거 봐라. 으아, <웃음> 봐! 못 잡지? 어라? 왔네? 도망쳐. 아야, <웃음>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아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야, 아놀 아야, 아아 둘이 <끼리> 같이 떨어졌는데 난 괜찮다, 난 멀쩡하다. <끼리> 같이 때려. 띵. <끼리> 이건 뭐지요? 스네요. 아, 이9 0층 이상 구간에서 나오는 함정, 이 가시 함정에 저도 많이 당했었죠. 이거 당하면 화좀 많이 나더라. 이게 아닌가? 아, 맞구나. 안녕. 아, no. 나는 귀여미 한정이에요. 아, 나 밟지 마. 밟지 마. 아, 아, 아, 아, 아. 아. 아! 밟지 말랬잖아. <웃음> 아, 듀프, 초반 제깝뚝티를 담당했었던 저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은님, 여러분들아. 도어즈 시리즈 1편부터 한번 봐주세요. 저의 고통퍼레이드가 잔뜩 담겨있어요. 어, 이무니까저무니까 오케이, 여기다. 까꿍. 아. 안녕, 녕 108번. 어, 어, 어. 어. 1 0번하 똑같아. 어디야? 아. 둘중 하나 골라야 돼. 음, 여긴가? 어? 어? 의도치 않은 장면을 목격하고 봐라. 이, 아이, 암, 씨. 이 자식! <웃음> 내알몸을 들켜버렸어. 나 이제 너한테 시집가야 돼. 책임져! 편태! 자, 다음은 a 9 아, 얘도 패턴이, 어, 뭐, 무지막지하다던데. 똑똑 계세요! 마주쳤다 고인물이다 이따 시끄러 시끄러 자 다음은 유미 제프의 상점스 알고블리노 얘네들한테 게임오버 당하는 장면도 있어요? 얘네 착한 친구들 아니었어? 내말 틀리냐고 앙증맞음 어떻게 참마 일로와 너가 그엘골 불린 누구나 유명한 아이고 불타고 아, 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귀여귀여귀여귀여귀여귀여귀여귀엽귀엽귀엽귀 와야 이거 시.. 이거는 실제로 봤으면 진짜 기절했겠는데? 뭐야 그냥 해골이잖아 <웃음> 아이고 재밌다 여기서 좀 놀다 가 다음 제프는 노래를 끄면은 오노 oh, no. 한친구들을 괴롭히지 맙시다 <웃음> 나, 나, 나, 나, 나, 나. 오, 나이 페이버릿 송 최애곡이야 응? 끌거야? 어. 이놈의 자식 내 플레이 건드는거 못참아 어? mbc 다시 나왔네요 이번에? 아 이번에는 십자가 봉인장면이군요 아,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제 십자가 아까워가지고, 이거 봉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없었는데, 쑤욱, 십자가로 바로 봉인. 아하하하. 이거 있으면은, 난, 무적이야. This is, 십자가. 어? 어? 어? 아! 는 좋은 엠부시였습니다 그러향에 목념. <웃음> 크리치. 오. 아 근데 크리치한테 분인하기 좀 많이 아깝긴 하지 사실. 짜잔 나 아! 십자가 그 자체가. 아 근데 저 코요미 봉인한 거 조금만 어. 안돼 크리치야. 어 어째 더 기어졌냐? 헐 이건 봉인이 아니고 미지나체로 대화한거잖아뭐 그런거 같긴해 할트 봉인 받아라 디스 이 s 십자가 할트 독해커요미가 되어라 어머 이거 뭐 약간 따라큐가 된 듯한 느낌이군요